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단지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뉴빌드 탭이 남겨놓으신 분과 함께 이 단지의 인테리어는 어떤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8,4B 타입 8,4B 네, 타입 네. 네. 8,4B 타입으로 한 이유가 어, 세대수가 제일 많아서. 세대수 많아서. <웃음> 네. <웃음> 모델하우스가 84B 타입이돼 있어서. 네, 네, 어, 그렇죠. 저희는 사실 어, 모델하우스를 분석하면서 이 모델을 같이 보잖아요. 음, 그렇 모델하우스 없는 건 분석을 못 해요. 그렇죠. 분양 없으면못 하죠. 아, 분양 <그쵸>. 없어서 <웃음> 아, 못 하면죠. 분양 없으면못 하기 때문에 네. 이제 84B 타입이 세대 수도 네. 많고 음.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축조돼 있어서 오늘 볼 건데, 어박 대표님 어땠어요? 포배기 정석이다. <웃음> 아, 포배 정석이다. 네. 다시 네. 아쉽다고 하면은 네. 알파룸이 없다. 알파룸이 없다. 알파룸이, 없다. 네. 알파룸이 있는데. 네알파룸 있는데 이게, 이게 알파룸이 이게 요기 요기 그쵸 사실상 어. 이제 알파룸 공간을 알파룸 예. 걷지도 않은 알파룸 <웃음> 알파룸 걷지도 않은 알파룸 네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웃음> 죄송합니다 네. 알파룸 네. 같지 않죠 네. 어쨌든 네. 뭐 알파룸이 없는 게 네. 조금 네. 아쉽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주방 음, 네, 옵션을 주방. 적용했을 경우에는 음.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음, 요런 것들이 그쵸. 네. 일단은 지금 평면을 보시면 신발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워크인 팬트리 되어있는 형태 이건 상당히 깊게 되어있어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요 팬트리 여기 있는 거 있죠 네. 지금 요기인 팬트리와 요기인 일정 부분 합치면 요걸 어떻게 알파 그렇죠 방이 하나 되겠죠 면적으로 치면 그쵸. 요게 이제 알파 형태로 되는데 네. 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음. 자, 그리고, 어때 뭐, 포베이의일인데이 음. 치수 짧습니다. 우리가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치수를 제공하라, 제공하라. 어, 입이 아프네. 아, 입이. 근데 이거 지금 유난히 있잖아요. 유난히 여기가 더 짧아보여, 여기가. 느낌상. 네, 느낌상. 네. 여기서 뒤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4.5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4,500인데, 이 사이즈보다 이게 지금 훨씬 짧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많이 짧다. 많이 짧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주방이 굉장히 공간이 넓잖아요 아, 주방이 엄청 넓어요 음, 그죠 주방에 공을 하세요? 엄청 들인 것 같습니다 공간 음... 엄청 들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 제가 밑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지만 주방이 네. 지금 이렇게 축조가 안 됐어요 아 옵션으로 축조가 되어있죠 네. 지금 현재 주방에는 이 형태를 본다면 주방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네. 넓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키큰장또키큰장 들어가고 아일랜드 형태의 서라운드 음... 일자에다가 팬트리 고 발코니 있고 아주 뭐 아니, 제가 볼 때는 무난한 어, 무난하면서도 괜찮고 네. 어, 그런 평면이죠 그리고 거실 되게 좁습니다. <웃음> 그리고 방에 네. 방도 좁아요. 아 좁아요? <웃음> 아니, 사이즈가 그리고, 없는데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쪽딱이 하는 거지. 알게 뭐야? <웃음> 제가 볼 때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침실이요. 3.3에서 2.4까지 나오거든요. 음, 3.3이 큰 거죠. 3.3 네. 거죠 3,300. 네. 그리고 뭐 3,000, 2,700, 2,400 이렇게 네. 나가는데 네. 네. 사실 이 침실에 대한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음, 이 사이즈들 음, 음. 그리고 이 사이즈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침대를 놓 여기 만약에 부박이자아 놓잖아요 네. 그 침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쵸. 여기서부터 이까지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문 열고 음... 들어갔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그렇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드레스는 너무 일반적이고 음... 화장대 부분 들어가는 너무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일반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옵션이 보면 옵션이 지금 한 8가지 정도예요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기본형에 대한 평면이고 옵션여 8가지인데 자 옵션이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음, 음. 대표님과 함께 찍은 게 있습니다 음. 네, 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채널 음.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다른 거 그냥 한번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주방. 주방 주방 음. 자, 주방이 자, 주방 요... 옵션 말씀하시는 거죠 주방 옵션이죠 음. 요 형태에서 요 형태로 바뀐다 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형태거든요 요 형태인데 결국 이 보면 소형 주방과 수납 강한 형인데, 그러니까 주방을 조금 작게. 아, 그렇죠. 거죠? 요만큼을 네. 주방으로 본주방을 쓰면서 나머지 것들을 음, 음, 하는 건데, 어디서? 음, 들어와서 봐야 되겠지만, 네. 어, 요리를 잘안 하는 집들은 네. 선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아이가 많은 집들은 네. 뜨거운 게 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만큼 막으면 되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웃음> 제가 이건 부 r 가서 아, 말씀드릴게요. 아, <웃음> 아, 내가 보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아, 예. 와, 잠깐. 잠깐 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면. 아, 내가 너무 막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자 대표님 네. 궁금합니다 빨리 들어가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면요까지 하고 VR 바로 들어가죠 네. VR 네. 스타트! 우리 아무리 그 주방에 대한 VR 빨리 보고 싶어도 그래도 현관부터 봐야 되지 않나요? 시작점은, 아, 아, 시작점은 현관을 현관에 해야죠 아, 현관에 네. 현관에도 현관또 깔게 있거든 <웃음> 아나 진짜 현관을 보면서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음. 전체적인 건 어떠세요 대표님? 전체적인 거야? 요뭘려 네. 음. <웃음> 현관이요. 현관, 현관. 현관. 네, 전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첫 느낌. 첫 느낌. 네. 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 어. 와닿지 않는다. 어. 처음엔 그랬어. <웃음> <웃음> 자 일단 보면 요새 이제 모델우스잘안 하는 거 한쪽에만 거울 달기. 한쪽에만 거울 잘안달어요 어. 요새 요새 대우로 많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냥 전체를 로다 하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소심하게 <웃음> 아소심하게좀 한쪽으로만. 네. 슬리슬쩍 하나 달기 음.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왜 놀라요? 이거 컬러는 이거 컬러 다른 거 같아 내가 좀 눈이 아... 잘못됐는지 얘는 지금 조금 더하이트 얘는 그레이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보니까 왜이래났을까 음... 다양성을 위해서? 아... 컬러 아, 다양하게 저... 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하세요 그만해세요 우와... <웃음> 달러 <웃음> 다양하게? <웃음> 또놀란거 있어 또놀란 거. 여기 보시면요 네. 네. 우리 항상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기 보면 어떤 거를 보면서요? 여기 보시면 네. 벽지. 여기 보면 네. 벽지, 벽지. 가구 아, 판넬이 아니라서 판넬, 판넬로 오자 판넬, 판넬 어디 갔지? 판넬이? 온가절감인가? 판넬도 없어져 버렸어.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웃음> 마음으로. 뭐라고? <웃음> 아, 구 환경 생각나 판넬은 예, 네. 네, 종이로. <웃음> 제가 그래서 네. 이거 지금 보면서도 약간 놀란 게 네. 막, 이거 왜 뒤로 후퇴하나. 왜 이러지? 아, 나 현대건설한데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요새 안 하잖아요. 건설사에서 하는 거 보면 맞춰주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어디? 팬트리 네, 펜트리. 오크에서 펜트리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팬트리가 들어가면 그 면을 구성하는 이 전체를 네. 하나의 면으로 보고 양쪽에 픽스로 들어가고 여기를 어떻게 픽스? 네. 픽스로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픽스로 두개 픽스로 보고 중간에 관문이 개폐되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일단 그렇게 안돼 있어. 벽지도 돼서 있어 일단 대량 깨지고 음. 또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신발장하고 컬러가 또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황당했던 게뭔줄 아나요? 여기가 펜트리 들어가는 데잖아요? 네. 여기 걸레바지 여기 높이가 보통 60mm예요 음... 여기 여기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떠 있다는 얘기잖아 오 그러네요 6cm 60mm가 불떠 있어요 혹시... 이빨 빠진 것처럼 환기나 이런 거를 네? 위해서 뭐라고요? 밑에 <웃음> 공간을... 환기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만큼 뛰어... <웃음> 다른 건설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웃음> 아, 이거 여기 여기 막 60mm씩 뛰어서 하는 거 봤나요? 아, 네네. 2 0 m m 근데, 좀 썼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니 네. 너무... 왜왜 왜 이랬을까? 그리고... 이거 펜트리 이거, <웃음> <웃음> 벽지 내려오고 컴파운드상 가면서 그냥 네. 툭붙는 거. 음. 아, 제가 이거 보면서, 어, 네. 아, 뭐지 이거? 약간 이랬어요. 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칼라, 이 칼라 올리나요? 디딤서버? 뭐좀 어, 어, 어, 좀 다르네요. 아니, 이거는 지금 뭐 그겠죠, 컴파운드나 네, 인조들이서 예. 막 그런 게있인데시는데 칼라 수 있는데. 톤이 네. 어? 시커먼 것보다는뭐좀 밝게 좀 나올 수 이게, 이게 칼라가 이게 베이스 그러니까. 아좀 낯서네요 이게, 진짜 그, 이게 좀 에이. 약간 뭐 이상하게 갑자기 그냥 <웃음> 그, 그,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색깔 어, 아니겠죠? 아.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웃음> 전반적으로 아까 어땠냐 물어봤잖아요 음, 딱 이래요 원발라 아. <웃음> 싸다 어 아니 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그러고 이거 또뭐 이런 것도 안 했으니까 여기 뭐 라이팅 도어주겠어 이거 아. 라이팅도 없겠지 그리고 뭐 당연히 네. 뭐 이러니까 천정보험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아주 예쁜 그냥 센서도 하나 이렇게 다는 거지 뭐. 음. 사각형 센서 센서 맞나? 음. 요런요런요런게여공기청전기 요런, 그거 뭐 그거가 뭐예요 샤워 뭐, 뭐,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하여튼 뭐 음. 현관에서는 요런 네. 부분들 아, 아. 약간 어, 현대인데 음. 우리나라 일본 탑플러스인데 그렇죠? 음 약간 인사좀 약간 들었어요 음. 자 그런데 뭐 현관 요즘 하고요 네. 주방으로 가시 주방 네, 네. 복도 거실로 가시 거실 네, 네. 샤라라라라 아, 요거는 지금 요 느낌은 좋아요 요 느낌 요 마루 느낌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마루 이거 운목마루 어, 유럽 운목마루가 아까 우리 네네. 옵션이 되어있었잖아요 느낌 좋다는 게 이... 어떤 뜻이에요? 아... 운목마루 같은 느낌이는지 <웃음> 아. 아... 돌 썼다 그러니까 아. 톤도 이쁘지 않아요 이거? 어 그렇죠 톤도 저? 예뻐요 네네. 이거 음. 자 거실 좀 보시죠 거실 네. 한번 쭉 돌려볼까요? 음. 음. 이제 주방 쪽도 보는 거죠 어. 네. 아... <웃음> 문제 그 주방 아. 아.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냥, 그냥 보면 예쁠 수도 또 있어요 뭐라고요? <웃음> 자, 음. 여 거실 한번, 아, 요렇게. 아, 일단은 거실이요. 네. 일단, 아홀부터 한번 보시죠, 아어 네. 아톨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네. 아홀이 어, 어, 굉장히 무슨 카페 온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아, 느낌입니다. 나오고 다르게 느끼고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일은 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좋아요. 타일이고 좋은데. 그러니까 사이즈 하나하나는 음. 크다는 어, 말씀이시죠? 사이즈는 대형 네네. 타일로 해서 그런 건 너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요렇게 베인이 이렇게 좀 짙게 들어간 형태 있잖아요. 그 줄기 어, 라인이. 줄기? 좀, 네. 핏줄 네. 네. <웃음> 일반적으로 <웃음> 베이라고해는데아 네, 네.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음. 이쁜가요 이거 사람들마다 디자인이 정답이 없어요 음. 정답이 있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만약에 설치했다 이거 옵션 우리가 할려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 약간 황당한 게 있어서 황당한 거자 여기 보시면요 네. 자 여기 딱 보시면 이 난간대가 없는 거예요 난간대가 난간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난간대뭐그 그냥 뭐뭐뭐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가냥그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에냥그에 뒤에 강한 난간대가 있어야 된다는 강화 유리 뒤에 강화 유리 난간대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분양사무처에 전화했잖아요. 네, 네, 전화했죠. 아, 몰라, 근데 전화했는데 모른다고. 아, 뭐그 담당자가 알아봐 주고 모른... 전해준다 했는데 지금 네. 40분 정도 전화 안 주잖아요. 아, 네, 네. 아, 제... 아,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바쁘실 수도 있죠. 뭐예요? 아.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네. 뭐 이거는 뭐 조금 약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거고 정말 뭐. 하... 자 이게 뭐이거지이거지 이거, 이거 뭐... 없어 간접등이, 아, 간접등이 네. 없어 아간접등이 없어 요아 그래서 요런 부분 조금 아쉽다 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 아 그리고 요런 걸좀 잘했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뭐냐면 보면 단천적을 조성했잖아요 이렇게 올렸잖아요 요 라인은 우물여 천장을요 라인에 딱맞췄죠아 그러네요 요런 걸좀 잘해 칭찬, 칭찬. 칭찬. 아,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네. 병주고 약치고 <웃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그죠? 네. 어, 바로 주방 가시죠 주방이 아, 궁금할 거예요 아, 주방. 아까 그 작은 주방부터 먼저 하까 아, 싫어요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야기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네. 아, 들어갈까? <웃음> <웃음>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요, 요, 보시면요. 아, 자, 이거 있잖아요. 아, 요새는 진짜 네. 다른 컨디션 전보다혼나 못하는 건수사들도 다 하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라인. 아 네. 어, 이거는 진짜 약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이게. 음. 이거 진짜 이거 기본이거 요새 이게 다 맞추는 건데. 아, 그런 확실히 좀 이렇게 깔끔하네요. 그쵸. 선이 근데, 맞으니까. 어, 그게 왜, 왜이래놨어지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런, 음. 거, 이런 부분이. 현대가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칼라에 대한 것도 봤을 때, 칼라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칼라. 지금 요쪽에 있는 여기요 칼라 그리고 사실 요칼라도요 이 칼라가 이 내가 볼때 다른 칼라 같기도 해요 아 어, 그러네요 지금 보면 오 어, 다르네요 다르네 우리가 현관에서 본 것처럼 자측에 신발장 칼라는 조금 더 화이트고 네네. 우측에 있는 게 그레이시한 느낌이었잖아요 아빛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모델하우스 혹시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좀 남겨주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어.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볼때 칼라가 좀 다르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요 칼라하고 요 칼라가 지금 같은 칼라예요 음. 그리고 요 칼라 와, 이 칼라가 같은 칼라거든요. 자, 대표님 이렇게 색깔이 네. 다른 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 아니 이게요, 네. 왜 이랬을까? 아, 왜 이렇게 색깔 다르게 쓸까? 네. 보통은 우리가 칼라를 네. 칼라를 만약에 다르게 쓴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보면 하부장 칼라들이 있죠, 하부장 칼라. 하부장 칼라들은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맞춰요 이거를. 음... 그리고 키큰장으로 해서 스트라이프 형태로 들어가는 가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가구들. 그런 가구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있는 키큰 장들 그리고 여기 있는 상부장 같이 연결되고 네네. 그리고 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보통 칼라를 다 맞추거든요 음... 보통은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데 뭐디자인 정답이 없으니까 그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칼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요 이 칼라 다르죠 그러면 네. 이 칼라 다르죠 음... 또 하부장 칼라 또 달라요 아...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 음... 보면 요렇게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칼라가 너무 많으니까 좀 약간 좀 어지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탁은 옵션 아닐까요? 식탁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그 여기 아일랜드였어요 아일랜드 식탁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보면 유상으로 들어가는 이 아일랜드 아 그렇군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네네. 지금 여기 보면 요 형태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상으로 판매하는 옵션이죠 음. 저는 여기 보면 요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컬러하고 이 네. 컬러가 같은 컬러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컬러하고 요 안쪽에 있는 컬러도 같은 컬러예요 음. 그뭐 칼라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아, 색이 너무 많다. 색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많아요. 색이 많지 않나요?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칼라와 이 칼라 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칼라와 이 칼라도 다르고 음. 그리고 상이 칼라와 이 칼라 상관 없는이 칼라 또 나오고 음. 너무 다양하다. 그렇지 않나요? 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개인적으로요. 근데 네. 요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요, 요 느낌? 픽스 차인가 이게? 이게 뭐냐면요. 예. 약간 프로젝트 창 비슷한 건데. 음. 원래 여기가 우리가 쪽창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창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반 잘라져가서 뭐 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잖아요. 음... 그러면 음...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저기 딱 섰을 때 네. 통상적으로는 밖을 보고 싶은데 프레임이 막 갈라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답답한 게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만큼이 다 바깥을 볼수 있게끔 해요. 대신 열리지는 않는 거죠? 여기가 열리는 거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아, 어차피 환기가 되면 네. 봐보세요. 요만큼 해서 요렇게 해서 많이 열린다 치면 요만큼 더 열린다고 환기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더 많이 되겠습니다. 음별차 그러니까 없다. 요렇게 열면서 음. 좀 작게 열긴 하지만 창은 좀잘볼수 음. 있게.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저는 약간 의외인 게 있어요. 의외다? 그러니까 뭐냐면 쪽은? 아니요. 보통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바깥을 보려고 할때 네. 프레임이 걸리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는 총 그걸 하지도 않는데. 네네. 그럼 약간 얘기는 홈카페 개념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 이 이걸 한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가전 기기들. 음... 커피 머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할때 아, 가려질 수도 있겠고. 계속 우리가 서서 보진 않잖아요. 아, 그렇 커피 그쵸. 다를 리다 눌러 놓고 네. 가고. 예를 들어서 커피 포트 음... 눌러 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퀘스천 이거 디자인적 생각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거자 여기서 있잖아요 결국 안에 그 들어왔을 때 작은 주방 어 작은 네. 주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까지가 요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본 주방에서 보여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쵸. 골목을 싹 돌아 들어오면 자 여기가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 네. 어떻습니까 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약간 놀랐어요 어떤 걸 놀라셨어요? 어 고객들마다 네. 또는 어, 이 집을 사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좀 다르고 이건 또 옵션이니까 야, 그럼 선택 안한면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걸 전제하에 네네, 제가 이야기를 네네, 해본다면 네네. 요새는 우리가 주방에 대면형 형태로 해서 주방에 있더라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도 하고 식탁을 음. 바로 내놓고 하는 것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에서도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뭔가 할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석으로 음. 몰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설거지를 해 완전 구석에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를 음... 보면 창도 여기 왼쪽에 있어요 여기. 창도 여기서 여기 어 그러네요 창도 못봐어 그러네 응. 창도 못 의외하네요, 보고 뭐, 여기서 막 여기 뭐 설계지하는데 너무 할것 같고 요리를 하더라도 네. 그냥 여기서 혼자 해야 되는 거야 혼자 음... 혼자 음... 여기서 별로 혼자 하는 게 여기서 이게 보니까 어. 10cm 뷰예요 10cm 네, 뷰예요 10cm 거에요. 뷰가 뭐냐면 응. 여기 서 있잖아요 네. 여기를 통해서 살짝 보이는 거예요 <웃음> 아나 요거한 줄알어 아, 10cm라는 <웃음> 네. 10cm인가? 3cm뷰, 10cm뷰가 아, 유행이거든요 아, 아. 10cm뷰라는 그런 트 아, 그럼 이렇게 되네? <웃음> 요리 막 하면서 어? 얘 잘하고 있네? 냐 아, <웃음> 잘하고 있어? 막 이래 뭐 이는아 그렇죠. 살짝 보이는 거죠 아 일부러 운동해라고 <웃음> 오, 요리하면 <웃음> 운동해라고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예. 대표님 그리고 이거 이거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생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 정말 이거 뭐 깜짝 놀랐어 대현대건설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지 이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여기 우리 개수대가 있잖아요 식세 개를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 있으면 왜안 돼요?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넣으면 네. 되지 네네. 설거지를 어떻게 하고 설거지를요? 여기 설거지고 얘가 넣으려면 문이 플랩이 돼서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리게 된다고요 그쵸? 이게 네. 열리면 보통 60cm가 열려요. 어디까지 침해하는지 대표님 봐주세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여기까지. 아, 그럼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설거지를 해서 문이 열렸으면 좋잖아요 네, 그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문을 열어놨어. 좀 설거지를 이렇게 해야 돼. 아. 설지 이렇게 해야 어. 되죠. 그렇죠, 그죠그그 그렇죠. 그리고 말이 안,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 이게 내려오면 설거지를 어떻게 해. 음... 얘가 이렇게 열려서. 나 진짜 이거 뭐너 보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저번 영상에 자이 할때 네. 자이가 옆쪽으로 돌아서 들어가 있는 거를 굳이 개수대 옆에 식기세척기는 쿡탑의 좌우측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자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이 같은 경우는 앞에도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음. 뒤에 놓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네. 얘가 그래도 그거는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 사용을 이거는 사용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설계상의 어떤 미스? 이거 설계 그냥 100% 미스야 내가 볼 때는 음... 아니 지금 대표님이 만약에 여기서 요새 남자도 설거지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내가 이제 설거지 할래 아. 룰루랄라 네, 설거지 네.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막다 했어 이제 식기세척에 기 넣어야 돼네 어떻게 넣어? 아, <웃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호를 먹어? <웃음> 이렇게 이렇게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 이것도 있겠다 이거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식색이는 얘는 무조건 이 사이즈가 600mm란 말이에요. 음, 600mm. 너비가? 네, 너비가. 네네. 너비가, 네네. 너비가. 너비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이 확보가 되면 되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 여기 옆으로 가면 되겠지. 아, 이거 좀더 옮겨서. 옮겨서. 네. 네. 그러면은, 그, 근데, 근데 옮기는데, 네. 옮기더라도 최대한 어디까지? 이 라인은 넘지는 않아야 된다 음, 이 그건... 라인 넘어가면 좀 불편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당연하겠죠 넘어가면 불편할 네. 수도 있지만 안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6 0 0 확보가 되면 좋을 음... 것 같고 그거는 뭐. 현대가 쌓싸서 하겠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그럼 이렇게 되면 통행이 어, 좀 어려울 어. 것 같은데. 내리면 살기가 뭐야? 네, 그니까 <웃음> 자, 그러면은 반대로도 갈수있어 반대로. 이걸 이쪽으로 붙여놓고 여기다가 할수 있겠죠. 그니까 이쪽, 왼쪽에다가는 시계에척기 음. 음. 오른쪽에다가는 개을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실질적으로 음, 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 공간도 확보해서 쓸 수가 있고. 사실은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공간을 쓸 때, 요렇게 들어갈 때, 요렇게 붙이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붙이느냐는 사용성에 대한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네. 현대에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근데 무조건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현대생각도 네. 침실이 요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요렇게. 여기는 다른 거볼거 거 없고 아, 아, 요... 전체적인,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 얘기해 주시면 음, 전체적인 느낌. 얘기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요뭐 그런 내용이야. 안방이다. <평범한다>. 안방이다. <웃음> 네네. 자, 여기서 보면 요런 거, 요런 거. 자, 요런 것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방에는 보통 우리가 얼마짜리 사이즈에 넣죠? 킹 사이즈요. 킹 사이즈 넣잖아요. 네, 이미 여기 여기, 네. 여기 보면 미니어처 갖다 놨는데. 아 작은 걸 놨구나. 음. 오 몰랐네요. 어, 미니어처 이거 사이즈 가 얼마 되겠어요? 해봐, 어. 해봐야 1.2 정도밖에 음. 안될것 같아요. 아니 베개가 2 개가 있으니까 어. 좀커 그, 보였어요. 이 눈속임이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치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대략 얼마 될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2m 정도 되려나? 아 2m? 2m 정도? 2,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침대 하나는놓 끝이에요 끝나나요 그러면? 그러면 문 열잖아요 침대 바로 있어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된 치수가 되게 중요해요 치수를 음. 제공하라 제공하라 <웃음> <웃음> 자 아무튼 그렇고 네. 자, 아까 우리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형태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여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건데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형태에서 봤을 때요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슬라이딩 도화를 주고 여기 안쪽에 우리가 아또안에 안보이게 이게 되네. 아쉽더라고요 안을 볼 수가 왜 없어요 왜 안을 안보이게 해놨지 옵션인데 네. 저는 안보이는 이유를알것 같아요 왜요? 문 열자마자 시스템 가고 바로 있거든요 아 답답해 보일까봐 그러니까 차라리 안보여주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 침이 이만하게 뛰었어 근데 이건 네. 약간 이런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평면상에로 봤을 때 되게 짧죠. 문 열자마자 바로 시스템 선반이잖아요 네. 네. 그런거 말고 문 열었을 때 안쪽에 좀 샤라라라라 딱 음. 들어가고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서랍 같은 거 하나 딱 있어서 유리 딱 투명 유리디바이드쫙 나누는 거 시계 백그백그 백화 돌아가고 음. 뭐 요정도 되면 하는데 네. 문 열자마자 바로 나오는데 차라리 이걸 그냥 붙박이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이렇게 하느니 어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말고 그럼 붙박이슬라이딩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슬라이딩 장 형태 붙박이장 있잖아요 음 그쵸 그그걸 하지 뭐 하려고 이거 열고 아니 시스템 가구를 왜해 아...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시스템 가구 또 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네 <웃음> 난 이게 <이기> 좋인데어뭐제 <웃음> 어, 뭐 생각에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레스로, 드레스로 가면 게요. 너무 노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요 드레스. 의문이 없네요 음. 아 지금 문이 없죠 그죠 네, 문이, 문이 없으니까 이게 옵션이에요 그러네자 네. 아. 그리고 여기도 뭐 드레스룸 보면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거 해서 라이팅 하나 넣어 주고 요거는 뭐냐면 삼면경이에요 삼면경 음. 여기가 지금 보면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 요기, 있는 요기 요거 네. 요기 요거예요 아. 그리고 반대쪽 여기 하나 더 있을 거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이 요렇게 열려요 요렇게 해서 문이 요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음. 그래 삼면경이라 서 내가 딱 썼을 때 문이 비슷하면 요렇게, 요렇게 열려 그렇게 안 열면 이렇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조사에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의 매뉴얼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드레스룸이 아, 눈에 띄는 게 있다. 아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있다. 뭐 같아요? 어 샤넬 창문이 네. 있다. <웃음> 샤넬이 있네. 아, 샤넬 <웃음> 샤넬. 네. 샤넬. 좋네요. 뭐. <웃음> 어. 네. 자 그리고 샤넬 말고는 네. 지금 보면 야 여기 공간이 조금 아쉽네. 이게 서랍도 하나 없다. 네 그러네요. 어, 서랍도 하나 없고 음. 아무것도 없어. 어, 스타일로요 사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네네. 욕실 가보시죠. 네. 욕실은 아. 욕실이 그냥 일반 600, 300, 600각짜리 벽 타일에 바닥하그 다음에 포인트 타일 안 써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 근데 뭐 얘기할 게 없네요 평범하다 아 너무 평범하다 네. 어, 그 다음에 부부욕실 가면 아 부부욕실도 똑같네요 부부욕실도 똑같아똑같아 어... 아, 제가 저는 이제 이런 거좀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면 타일의 스타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음... 사실이 게 어디서부터 잡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컴파이드 스톤을 해서 선반창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 타일 줄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음... 맞추면 더 예쁘겠네요. 어,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 라인에서 스타트 포인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상하부 쪽에서 또 커팅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보일 음. 수 있는데 사람의 시선이 가장 많이 꽂히는 데는 줄눈을 최소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이쁘거든요. 음, 어떤 라인이 적을 그렇죠. 때. 그렇죠. 우리가 음.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큰 타일 쓰는 이유들이 줄눈 네네. 라인들을 더 없애고 음. 크게 확대돼서 그쵸. 공간을 좀 넓게 보이려고 네네. 하는 건데 네네. 이런 거는 지금 보면 그냥 뭐 그냥 매뉴얼대로 한 거죠 그냥 선반하고 음, 그냥 음, 여기가 음. 분명히 스타트 포인트 위에서부터 따르고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스타트 포인트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옛날에 많이 했는데 트렌드가 만약 이렇다 라고 하면 이것도 네네. 반응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뭐 온장 들어가 온장 들어가고 쭉쭉쭉 하다가 어떻게 온장이라는 게 사이즈가 다 있는 한장 한장 다이고 6개짜리가 다넣으면 네. 이제 맨 마지막에 커팅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이 라인은 딱 보이는데 이 라인에서 줄눈이 이렇게 보기 싫게 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생요하시면 음. 어떨까 생각이 음. 드는데 자, 저희가 3부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청약영상은 월룡이님과 함께하고요. 음. 그리고 옵션편도 있고요. 음. 자, 마지막 VR 특허도 있습니다. 영상가 음.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